우리한테가요. 아니고요. 저랬지. 아니, 에요 맞아. 요 그래서 저는 뭐잘 이해가 아니다, 안 나잖아. 맞다. 답이았어. 공부 유튜브 다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졌을 수도 있어. 그래요? 오히 여기서 네, 더 많이 해. 그래요? 아기 변화론. 이름을 와요. 안다 박사이가. 고기. 고기 변화라는 것은 아홉 가지 기운들이 속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게 몇 개가 있겠노? 아홉 가지. 아홉 가지 있는 거야. 아홉 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아홉 가지라는 것은 수 중에서는 가장 큰 수다. 가장 큰 수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기온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겠노? 제일 복잡한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이깟고, 나중 뭐, 어? 복잡한 거 자꾸 풀지 말고, 머리 아프겠네. 우리 이제 인간으로 들어가 본다. 자, 인간으로 먼저 딱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풀릴까? 자, 운명 주기가 풀리게 되는 거다. 인간으로 가게 되게 되면, 운명 주기가 풀린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연법으로 딱 가게 되게 되면, 인연 길이 풀리게 된다 인연 길이. 뭐 도심 천노 뭐 이런 거 있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야 될 길이 탁 열린다. 이것을 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게 되면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할까? 우리가 천풍 지풍에서 이야기하는 풍운이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는 풍수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풍운주기가 풀린다. 풍운주기를 우리나라 넘어설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인간의 내면이 뭘까? 인간의 감성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의 우리는 본성이 딱 풀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본성주기가 나오게 된다. 자, 저주기하고 이 주기하고는 다른 주기다. 본성에는. 자, 본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공부와 관련돼 갖고 심리와 관련돼 가지고 심리가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하게 되게 되면 이런 심성 주기가 이 심성이 우리는 내 마음이다. 사람이 행동하는 데는 두뇌에서 작용을 판단을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변하면 그때부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심리가 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는 이성주기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주변사항에 우리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감성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면 이 공부라든지 공부 학습, 이런 거할 때, 우리가 IQ, 이런 거할 때, 이거는 우리는 각성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섯 개의 주기를, 다섯 개의 주기를 우리는 이름하여, 바이오, 리, 바이오, 바이오리, TBT 커버라고 그게 생체 반응 곡선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가온죽이라는 것이다 가정의 가온죽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애군죽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림이 가당차기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 이것을 달라고 하면 머리가 띵하고 응?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어떻게 이거와 운명주기와 인연기가 많으면 이까지만 하는 거야. 본선주기는 우리는 심리학 사람 여기서부터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버들은 우리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응? 우리는 개인 심리학까지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런 풍운지역에는 천풍지풍을 가게 되면 자기들의 지식과 타고난 이런 두뇌의 능력도 평가할 수도 있고 이때 가게 되면 우리는 기인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현재 해야 할 일도 우리는 정해져 있고 우리는 본성 이런 것은 우리는 지금 심리 상태를 평가하게 되고 우리가 가다보면 이런 가운주기가 우리가 어? 가정의 문을 운자 두드리게 되고 애군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지금 찾아온 애군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것들을 우리는 단락한면 머리가 아파서 안돼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는 a 고 이것은 우리는 A 브라스 B다. 그치? 이거는 완전히 C다. C 이거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복합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풀면 우리는 상수법이 풀리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복음과 애군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된다. 방법이. 시가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영역이 다르다는 거다. 그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은 영역이 다른 범주노에서 이런 것을 풀어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이렇게 쭉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가는 거는 우리는 심리학 사람들만 가자 이? 여기까지 다 알게 되면 상담하는 데는 너무 창이 되고 심리학은 어떻게? 힐링이라든지 집단 코칭이라든지 이런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류분류들을 우리는 풀어나가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우리는 풀때자 이제는 결론을 함번보자그제 종류는 우리는 대충 알았고 개별적으로 푸는 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수의 법칙에 따라서 자 이것이 올바르게 풀렸다 올바르게 우리는 정답이라는 거다 그제 이거는 풀이도 될수 있고 해도 될수 있고 올바른 개법도될수 있고 이런 거. 올바른 답이는 우리는 1이다 이게. 올바른 답이 되려면 그죠? 올바른 답이 되려면 이거다. 그죠? 이건 1이다, 1. 그럼 어떻게 올바른 답이 될다면 어떻게? 일단 명제에 따라서 명제에 따라서 이부터 구까지를 모두 적용이 되고 우리는 맞아야 된다. 그죠 이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한 개만 풀어 가지고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다 여기서부터 이것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럴까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이거 갖고 이 논리 갖고 우리는 풀어야 되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딱 나눠 놓고 명제만 하나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답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지 않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품을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냥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구호의 변화와 이까지 끝내게 되게 되면 이 올바른 답이 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된다. 100% 만족을 해야 된다. 자, 100% 만족을 해야만이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답이다. 그러면 이것을 찾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분수에서 벗어난다. 고로 바뀐다. 어, 분수에서 벗어난다. 분수에서 이것을 모두 적용을 시켜야 분수에서 벗어난다는 거다. 그러면 분수가 될까요? 안 분수가 될까요? 음, 그러면, 이제 고수는 98%를 맞춰야 되고 분수 탈피. 응, 음, 분수 탈피, 탈출. 탈출. 응, 음, 분수 탈출. 탈출. 분수 탈출은 몇 프로? 98%. 90%, 90%. 90% 이상이 돼야만이 분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게서 이 논리를 따라서, 명제를 하나 놓고 쫙 풀고 명제를 놓고 풀고 한푸 방법을 한번 보자는 거지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정말일까 일어나 놓고 니네 이론만 그렇지 하는거는 역시 혼찬네 요렇게 잡으면 곤란하잖아그치 그것을 완벽하게 풀어줘야 되니까예어이제 이제, 이제 완전 완벽하게 싹다 잡읍시다